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오늘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어, 저는 다른 사람에게 무척 관대합니다 어, 남일 들으면 내 일처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안달납니다 그런데 신랑에게는 반대입니다 신랑은 자영업, 성실하고 내한몸 부서지게 일만 하는 사람인데 어, 땅을 사고 싶다 라던가 내 의견 묻는 거에는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 그다음에 어, 돌진한 아기까지 세 명을 키우는데 참으로 벅찬 나이지만 어, 저 또한 성실한 사람이라 신랑 도시락 싸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둘다 즐기지는 못하고 열심히만 살아서 삶에 재미는 없어요. 어, 현실은 신랑하고 크게 트러블은 없는데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부정적입니다. 중학생은 네, 사춘기라서 대화 거절이고 초등학생은 투덜거리고 아기는 손이 너무 많이 갑니다. 삶에 여유가 없어요. 아, 불쑥불쑥 내가 화를 터트리니까 가족들도 안정되지 못하는가 싶지, 싶기도 하고 얘기하다 보니 참 두서없고 그렇네요. 복잡하고 화가 많아요. 겉으로 밝게 포장하는 마음도 있고 라고 아네 이렇게 적어 적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적어드렸어요. 그거를 네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효리 너무 예쁘다. 나살 빼서 이효리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근데 아, 남편이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확 때려주고 싶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웃음> 어떤 사람은 이월리 예쁘지 그래 근데 내 눈엔 내 아내가 제일 예뻐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좋아요? 당연히 후자가 좋죠 그쵸? 네 남편이 나는 20억짜리 땅을 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냥 산다? 살 거야도 아니고 사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나는 이열이처럼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와그땅 뭐가 좋은데 그렇게 사고 싶어? 그래? 그래 그래 그런 점이 좋구나 아, 그래서 사고 싶었구나 맞장거쳐주는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한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돈이 있냐 허황된 소리 하네 라고 핀잔주는 아내가 있어요 네 그냥 누군가 남편이건 아내건 가족이건 누가 어떤 것을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편안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집이니까 집이니까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양말 벗고 벗고 하는 것처럼 그냥 다른 데서 못하는 말을 집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핀잔을 주고 이렇게 확 깎아내리는 것보다는 그냥 어 그래? 그래 편안하게 어 그래 넌 그게 좋구나 하고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아이도 한번 볼게요. 문을 닫고 대화를 거절해 라고 했을 때 문을 닫고 대화를 거절한다는 건이 아이가 정말 나를 필요로 했을 때 내가 함께 해주지 않았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문을 닫는다 혼자 있다. 혼자 있는 거는 이 아이가 필요로 했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외롭게 했구나 라고 그 다음 이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보 뭐가 있냐면 이 아이가 문을 닫고 대화를 거절하는 게 나한테 상처가 되는 이유는 내 어린 시절에 내가 외로웠던 기억을 이렇게 끄집어내줘서 그래요. 이 아이의 행동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사춘기니까가 아니고 아니 왜 문을 닫어왜 단절해? 왜 거... 왜... 왜 나랑 같이 얘기하지 않아? 이게 내가 어렸을 때 아주 애기였을 때 했던 생각일 거예요 왜 엄마 나랑 놀아주지 않아? 왜 아빠 나랑 같이 있어주지 않아? 왜 내가 필요로 할때 함께 있어주지 않아? 나 너무 외로워 나랑 놀아줘 나랑 얘기해줘 라고 그럼 이 외로운 어린아이가 내면 아이가 그냥 몸만 쑥 자라서 외로움을 간직한 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계속 외로우니까 어, 애들이 같이 놀아줘요 라고 했을 때 같이 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도 안놀아본 사람한테 자꾸 놀아달라도 한 번도 컴퓨터 게임 안 해본 사람한테 컴퓨터 게임 계속 해달라고 한 번도 영어책 안 읽어본 사람한테 영어책 계속 읽어달라고 막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똑같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 너 혼자 해너 혼자 해너 혼자 해 했겠죠 그럼 얘는 문을 확 닫고 그래 나 혼자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제서야 어, 내가 이 아이를 계속 혼자뒀구나 하는 생각이 있죠. 그다음에 아이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는 투덜투덜하다, 짜증이 가득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어, 아이가 요청을 했을 때 엄마가 즉각 반응해주고 그것을 해결해준 경험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요청을 했을 때아 그거 하지마, 그 하지마, 그만해. 라고 하면 하고 싶은데 내가 요청을 해도 거절을 당하니까 말로 정당하게 요청을 하지 못하고 투덜투덜투덜 투덜 짜증, 짜증 짜증 짜증 짜증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 얘기 좀 들어줘 엄마 내 얘기 왜안 들어줘 이 말이에요 소통하고 싶어 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 엄마는 이게 왜 힘드냐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바빴거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원하는 걸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말을 못한 거예요 음. 짜증은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 식당에 갔는데 내가 반찬이 떨어져서 지 계속 아무리 요청을 해도 너무 바빠서 안와 그러면 짜증내거든요 나중에는 근데 내가 손을 들기도 전에 바, 반찬을 바꿔줘요 그러면 감동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짜증 낼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그 식당에 갔는데 너무 바빠. 그래서 바, 바로 바로 못 바꿔줘. 그래도 그때 짜증 안 낸다고요. 어. 내가 요청을 했을 때 요청하기도 전에 알아차려주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채워주는 사랑을 받았었다면 나는 짜증 날 이유가 없어요. 아마 아이가 짜증을 냈을 때어 네가 뭐 필요로 하니? 아, 짜증 안 내고 그냥 말하면 엄마가 도와줄게라고 해서 계속 짜증을 내지 않아도 내가 너를 바라봐 줄게 라고 짜증 낼 때만 바라봐 주니까 짜증을 내는 거거든요 애기는 그냥 엄마 나 이렇게 요청할 때 바로바로 바로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늦게 갔다고 했을 때어 미안해 엄마가 지금 애기 보느냐고 못 갔어 다음에는 먼저 갈게 근데 엄마가 애기 때문에 혹은 저쪽 방에 있어서 혹은 전화하느냐고 못 받을 때는 어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네가 어, 이해해주면 좋겠다, 라고 서로 대화를 하면 좋죠. 자, 아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말이 아기예요. 돌진한 아기인데, 손이 너무 많이 가,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어, 아유, 너 얼마나 손 많이 가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고 받아들여지는 아이가, 아이다운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피로해 라고 받아들여지는 내가 환경에서 자란 건 아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 때는 아유 넌 언제 이렇게 빨리 어른데 어른데 어른데 라는 얘기를 빨리 커좀철좀 좀 들어 이런 얘기를 듣고 크면은 또 그런 경우에는 너는 왜 이렇게 귀여운 맛이 없냐 아기 때가 예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말 듣고 자란 분들 많으시죠 내가 자연스럽게 애기면 애기답게 아이면 아이답게, 학생이면 학생답게 그 다음에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과정에 맞춰서 내가 잘할 때이 과정을 정말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기보다는 아 네가 좀 알아서 해 라는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했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난 사랑하는 법 아직도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까지만 알아차려도 아 내가 있는 존재 그대로 어 이렇게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서 사랑을 하려고 해도 어색하구나 요것만 알아차려도 이미 되게 많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자의 글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내 가족하고 마음 터놓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써 있어요. 이 질문에.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냐 어내 내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잠깐 멈추고 나좀 봐주세요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세 명이나 왔잖아요 나는 나만 봐주고 나만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 가장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고 분별 없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와서 엄마를 넘치도록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이들이 사랑해 주는 걸이 엄마가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잠시 멈추고 애들을 한번 보세요 애들이 깨어 있을 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보기가 어려우면 애기들 자고 있을 때 아 우리 첫째가 엄마 사랑해주고 있네. 엄마한테 같이 있어달라고 요청했는데 내가 몰랐네. 아이고 우리 둘째가 엄마 사랑해주고 있네. 엄마가 엄마한테 요청했는데 엄마가 못 알아들으니까 짜증내는 말투로 변했네. 짜증낼 때만 내가 쳐다봤네. 짜증이 사랑해달라는 말이었구나. 네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같이 놀아달라고 얘기한 거였구나. 아이고 우리 애기 이 조그만 애들이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아이고 예뻐라 예뻐라 이렇게 이 밤에 애들 잠들었을 때 애들이 이렇게 멈추고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원해서 이 세상으로 초대했는가 내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사는 것을 얼마나 꿈꿨는가 그리고 남편도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만났잖아요 아유 이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땅 사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땅 사면 좋지 그래 내가 이 사람 뭐 하자고 했을 때 이렇게 격 눌렀네 아이고 그냥 편이라도 좀 들어줄 거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계속 어 지금 있는 현실은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할 것들 그다음에 사랑 요거에 계속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러면 모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좋은 점을 자꾸 보면 좋은 점이 점점 더 많이 보여요 흰 도화지에 점이 몇개 있어요 그럼 그 점만 보는 게 아니고 어머 이렇게 많은 여백이 있네 라고 그 여백을 보는 거예요 아이가 소리를 막 지를 때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 소리의 배경이 되는 그 공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텅빈 공간이 있네 우리가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허락되어 있네 이렇게 하시면 어 굉장히 많이 알아차리실 거예요 눈에 거슬리는 현실이 딱 나타났을 때아내 내면에 눌러둔 감정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아차리면 네, 맞아요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해주고 있네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네 내가 남편을 돌봐야 돼, 아이를 돌봐야 돼 이런 의무감에서 벗어 던지고, 나는 그래, 난 오늘 사랑받을 거야. 사랑받는다는 건 내가 분별이 없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대접을 받아야 돼, 이게 아니고, 아이가 나를 쳐다봐 주는 거. 아무런 어, 엄마 뚱뚱해 못생겼어. 뭐 엄마는 돈도 없잖아. 이게 아니고, 그냥 나를 그냥 엄마, 나랑 놀아라고 바라봐 줄 때, 내가 와이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네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 어, 그것만 해도 엄청 편안해지죠. 그리고 이제 억눌리거나 힘든 감정들이 이렇게 가득 찰 때가 있어요. 맞장구 쳐주기 힘들 때는 거울을 보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뭐, 야, 뭐, 남편, 땅을 어떻게 사? 이러면서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베개를 치면서 해도 되고, 루이스 에이도, 그 다음에 웨인 다이어 박사도 둘다이 화가 쌓여있을 때는 베개를 치는 식으로 해서 풀어내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억눌려있을 때안 그러면 괜히 애들한테 짜증 나니까 애기한테는 또너왜나문 닫고 나 무시하냐 이러면서 또한번큰 애한테 할 말을 하고 그 다음 둘째한테 두달두달 두 되지 마 라고 하고 애기한테도 또넌왜 이렇게 애기냐 내가 손이 많이 간다 너 빨리 기저귀 좀떼라뭐 네가 네밥 알아서 먹어라 반박을 할때 반박아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이렇게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미 다 빼놨기 때문에 애한테 던질 분노가 없어요. 음. 내가 칼을 숨기고 있다가 애를 찌르지 마시고 칼을 바깥에서 충분히 나무를 이렇게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 칼이 없어져야 돼. 칼을 버리고 오는 거야. 나무 충분히 때리고. 베개를 막 치면서 이 칼을 다 써버리세요 그러면 애들한테 줄 칼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 관련 내용은 거울 육가 혹은 거울 명상 이두 권의 책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검색해서 보시면서 익혀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웃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댓글이 나왔어요 어... 어머, 어쩜 이렇게 두서없이 쓴 글에 명확하게 답을 주셨나요? 라고 <웃음> 맞아요. 남한테는 잘 되는데 어, 내 가족한테 편하게 대하는 게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내 아이들과 신랑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었네요. 늦둥이라서 다들 예쁘지? 좋겠다. 라고 물어보면 선뜻 빠른 답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네요. 어, 잘 풀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의무감으로 했던 육아나 살림 이제는 사랑으로 천천히 채워볼게요. 상처받은 제 내면 아이도 사랑해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어, 노력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웃음> 네. 어... 가짜로 억지로 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뭐뭐 하는 척 의무로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분노를 빼고 사랑하시면 돼요. 척은 이제 그만. 의무는 이제 그만. 내가 정말 원해서 나는 산다. 우리 가족, 내가 너무나 꿈꾸던 그 꿈이 이루어진 오늘 하루다. 이거를 알아차리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척하지 마세요. 가짜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기쁨일 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알림 버튼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네 <웃음> 네. 어, 유튜브 댓글이나 혹은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시면 질문들 보고 제가 선별해서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